원인을 알기만 하면 굳이 수술이나 양압기를 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70-80% 정도는 양압기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좋아질 확률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후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왜 병원에서는 수술이나 양압기 위주로 처방이 될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나에게 적합해서 처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골이 수술을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는데 실제 많은 부작용이 있고 코골이 수술을 하다가 사망을 하는 경우까지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볼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술이 쉽게 행해지고 있는 걸까요? 보험 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면서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죠 거의 내돈 들이지 않고 치료를 할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를 감소하고 아주 싼 값에 치료를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위험한 데도 불구하고 공짜니까 해보는 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몸에 가해지는 리스크 경제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수술의 문제가 뭐냐 소중한 목구멍을 잘라낸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특히 국물을 먹을 때 국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사례가 아주 심하게 걸려서 국물을 아예 못 먹게 된 사례도 연구실에 오신 분도 있고요 목소리가 변하기도 하고 계속 뭔가 이물감이 느껴져서 크크크 하는 이런 이상한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거 아닐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되돌릴 수 없다는 거 물론 잘된 경우도 있죠 하지만 잘못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 수술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신중의 신중을 위해서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본인이 수술에 적합한 경우인지를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양압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압기란 이 목구멍이 협착되어서 호흡이 곤란해진 상황을 공기를 불어넣어서 벌려준다는 개념이잖아요 양압기를 쓰면 당연히 숨을 쉴수 있게 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다 마스크 여기다 얼굴에다가 쓰고 잠을 잔다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이 되죠 그리고 옆사람도 상당히 신경 쓰인다고 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압기를 이제 처방을 많이 하죠 이거는 역시 보험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양압기 처방 그리고 양압기 임대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면서 이 비용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죠 환자 입장에서 보면 한 달에 18,000원 남짓한 비용으로 뭔가를 할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싸게 느껴지죠 그런데 4시간을 써야만 보험도 적용이 되고 4시간을 못 쓰면 보험을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양압기를 벗는 시점이 무흡증이 심해져서 압력이 되게 높아질 때 답답함을 느껴서 벗어버린다는 거 그러면 무흡증이 심할 때 양압기를 안 쓰면 더 문제가 아닐까요? 4시간 동안 100이라고 칩시다 답답해서 벗어버렸다 빵점이에요안 쓰니까 그러면 4시간을 쓰고 4시간을 안 썼다 그러면 평균 5 0점이란 얘기죠 의사들은 양압기가 수면무흡증 호 치료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공기를 불어넣으면 기도가 열리고 숨을 쉬게 되니까 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 쓰면 은 내가 처방을 잘한 거고 못 쓰면 은 환자가 적응을 못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온전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양압기를 쓰고 잠을 잘 자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간단하고 빠른 방법으로 해보는 게풀리잖아요 처음부터 진짜 어려운 거 해보고 그 다음에 쉬운 거 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나 비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술과 양압 이 문제와 왜 처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코골이 수면 무흡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가서 수술이나 약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코골이가 있다. 원인을 잘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간단한 보조기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무흡증까지 있어서 병원을 찾을 정도가 되면 기도가 막히는 거거든요. 기도가 막히는 첫 번째 원인이 턱이 뒤로 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에 있는 화학을 고정해주는 테이핑 방법이 있습니다 코에 쓰는 제품이나 테이핑 방법이나 베개를 바꿔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고요 꼭 녹음을 해보면서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녹음 상태 테이핑을 비였을때 베개를 적정하게 바꿔봤을 때 이렇게 보조적인 방법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하는 좀더 전문적인 단계가 바로 부강 삽입형 기도 확장기라고 하는 의료기기가 있습니다 기도를 직접적으로 확장해주는 개념인데 아래턱을 이용해서 기도를 넓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혀가 처지지 않게 지지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구강장치만으로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양압기를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양압기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필요하게 구조물들이 있는 경우는 수술을 통해서 좀 제거해주는 경우가 있죠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부작용이나 고생을 덜 하시게 될 겁니다 원인을 알기만 하면 지 수술이나 양압기를 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70-80% 정도는 양압기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좋아질 확률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는 어떤 게 적합할까? 의사가 처방하는 게 100%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뭔가 셀프 진단을 해보고 나름대로 시도를 해보면서 차근차근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